와우! 와 안에 육즙이 가득 찼어요.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. 진짜 이게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는 돈가스인 것 같아요 짜장은 진짜 장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엄청 폭신폭신하게 생겼네요 맛있다 같은 계란인데 와 식감 차이로 이렇게 맛이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아또 계란은 케찹 아니겠습니까? 노른자가 더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치킨은 또 크리밍 어니언 수수랑 잘어울리죠 <놀람> <놀람> Mm-hmm.